아이디어 대표 황청풍 씨의 성공 비밀을 밝혀본다. 가장 중요한 거는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멈추지 않는 지속성. 내가 만들어낸 작품이 입안에 들어가서 치아를 움직이고 얼굴형을 바꾸게 하고 그런 과정들이 참 재밌었어요. 그래서 좀더 쉽게, 좀더 편하게, 좀더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할수 있는 거를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는 7년 후 어머니에게 만들어 드린 코골이와 무호흡 교정을 도와주는 제품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하자 사업화 해보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의사들 중에도 코골이 수면 무호흡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수술은 두려워서 못 한다고들 본인들은 <웃음> 그렇다고뭐 해결 방법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제품을 알게 되고 나 먼저 해보고 효과 좋으면 해주겠 그럼 환자들한테 권할 기가 쉽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체험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죠 본인 성 효과를 많이 본 사람들은 환자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실제 무호흡증으로 병원을 찾은 중년의 김대곤 씨에게 수면 검사를 실시했다 네, 저는 무흡증이라는 호것 자체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냥 코 고는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1분 동안을 숨을 안 쉬고 잠 잔다는 것 자체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수면검사와 내시경으로 기도 주변을 살핀 결과 김대곤 씨는 무호흡증으로 판명됐다. 그 후에는 병원에서 구강구조의 본을 뜬 다음 개별 구강에 맞는 무호흡 교정기를 황 대표의 회사에서 제작하여 착용하게 된다. 착용 전후를 비교해보니 착용 전에는 빨간색의 무호흡 상태와 주황색의 코골이 상태가 확연히 많았으나 착용 후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을 알수 있었다. 가족에 그 정말 엄청난 그런 피해를 주는 것을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가족에도 큰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잠자는 게 무섭다, 두려울 정도였다 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유서를 써놓고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악몽을 항상 꾸고 숨이 막혀서 깨니까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면서 사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장치를 하고는 찾아오셨어 일부러. 정말 고맙다. 나는 이렇게 얼마만에 이렇게 잠을 편안하게 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인사를 받았을 때 정말 참 정말 짜릿한 기쁨이라 할까요. 정말 아 보람이 있었죠. 2007년 무후 보조기구를 사업으로 키워가던 어느 날. 황 대표는 일본의 코 교정기구를 보게 된다. 실리콘을 코에 끼워 숨구멍을 확장시켜주는 도조기구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코로 숨을 쉬게 하는 것은 좋았지만 실리콘이 코에 들어가면 코 사이의 연구를 꽉 잡아주지 못해서 금세 빠져버렸다. 제품으로 만든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것 같았다. 이런 희마리가 없어 이렇게. 아 이렇게 대체 어쩌겠다. 빠진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다가 이렇게 다가 이렇게 하면 은쑥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넌 이렇게 뭐 그냥 있으니까 코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데 코 안에 자꾸 빠지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안 빠지게 그리고 안 아프게 편안하게 쉽게 틈틈이 배워뒀던 수지층과 지압에서 인체의 혈자리를 알고 있었던 황 대표는 코에 건강에 좋은 소류혈에 주목했다. 형상기역 합금으로 링을 만들고 자는 동안 소료회를 눌러줄 수 있도록 실리콘보다 단단한 재료인 옥을 사용해보았다. 장난사만 만들어본 게 아니 효자 아이템이 될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웃음> 비염 있다는 사람들한테 한번 써봐라. 근데 아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걸 그럼 한번 팔아봐. 정말 허접하게 옥션에다가 하나 올려놨어요. 그때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그... 코지압 기구 해갖고 그냥, 근데 실제 사가 사가요 그걸 누가 사가 그리고 그게 사용 후기가 올라왔는데 아참 처음에 사고 정말 첫 모습 보고 너무 실망이 많았다 뭐 이런 걸다 파냐 했는데 그래도 샀으니까 한번 써본다 하고 썼는데 아 이게 효과가 있더라 아한 달에 이십 개 팔리고 삼십 개 팔리고 어뭐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2007년 10월. 황 대표는 코막힘에 도움을 주는 이 제품을 사업화하는 데 착수한다. 포장 케이스도 만들고 제품으로 등록도 마쳤다. 그후 단독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자 천천히 고객들이 알아주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사용해본 고객들에게 코막힘이 완화되었다거나 코로 숨을 쉴수 있다는 후기들이 올라왔다. 얼마 후 일명 코뚜레로 지상파 방송을 타면서 그 인기는 더 높아졌다.